저도 제가 예전에 살을 뺄 때에 한 정말 그때 한 20kg 정도 이상을 뺐었을 때아 아니지 22kg 아니지 83kg 정도가 됐을 때예요. 그때 정말 이제 이 정도면은 나 뺄만큼 다 뺐고 어 해서 옷을 좀 사야지. 그래서 꽤나 그때 좀 약간 고가의 청바지를 하나 샀었거든요. 뺀 기념으로. 근데 빼고 난 다음에 두어 달 정도가 지났는데 옷이 너무 커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또제제 제 의심병이 또 도져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어 과연 체중이라고 하는 거하고 체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또 드립다 파 들었더니 나온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중 변화하고 체형 변화하고는 속도가 같지가 않습니다 항상 체중이 먼저 변하고 체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이거는 체중이 늘 때도 똑같고 체중이 줄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야기에서 살을 빼고 난 다음에 옷을 바로 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 물론 이제 체중을 다 줄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 체중을 이제 앞으로 빼야지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이런 제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는데 어, 감량 계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살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음, 옷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체중이라는 데에 영향을 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체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좀각 기도 하지만 좀 다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근육량 그러니까 키 근육량 그 다음에 체지방량 부종 이게 체중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체형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어, 이게 몸에 적용되는 느낌들이 좀 다른데 키는 높이죠 높이 높이 높이 자그 다음에 골격근량, 골격근량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나빠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도 골격근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폭입니다. 폭. 네, 지금 제 어깨가 넓은 편에 속하나요? 네, 제 어깨 약간 약간 좀엇강이거든요어 폭이 넓은, 그러니까 그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요 옆으로 벌어집니다. 네, 근육량이 작은 분들은 근육량이 적게 있는 분들은 폭이 좁아집니다.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화면 밖으로 나가니까 좀 그러네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걸 결정하는데 어, 체지방도 포함이 되고 골격근량도 포함이 되는데 어, 근육량이 이 폭을 정하는데 훨씬 더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께라고 해서 이 몸통 두께 있죠 몸통 두께 이 몸통 두께는 근육량하고 체지방량이 정해지는데 체지방이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뚱뚱해 보이지 않는데 옆에서 봤었을 때 엄청 뚱뚱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근육량은 좀 적은 편이고 체지방이 많은 분들. 뭐 정면에서 봤었을 때는 떡대가 되게 큰것 같은데 옆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날씬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근육량이 좀 많으면서 체지방이 작은 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형이라고 하는 게 어, 뭐 키는 네, 성장기가 끝나고 나면 은다 정해지는 거니까 옆으로 클 거냐, 앞뒤로 클 거냐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웃음> 네 옆으로, 옆으로 클 거냐, 앞뒤로 클 거냐인데 옆으로 큰 분들은 근육량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뒤로 두꺼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이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하고 체형하고 어 그러니까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체형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실장님, <웃음> 네 저요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뚱뚱한데 옆으로는 날씬. 네 옆으로는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 아, 앞뚱 옆 날씬. 아, 네. 옆이, 그, 이제, 그 폭,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큰 분들은 근육량이 좀 많은 분들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체형, 여자분들이 체형을 원할 때 보면, 날씬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저거, 저거 이제 적어 놨는데 지금 이야기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씬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날씬할 때의 조건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체중이 적게 나가면 날씬할 거야. 체지방이 적게 나가면 날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씬할 때에는 폭도 좁고 앞기도 좁아요. 그렇게 되는 분들이 날씬, 호리호리하게 날씬하다고 하는 느낌은 딱 그런 정도에서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호리호리하면서도 날씬하고 싶으면은 근육량도 좀 적어야 되고요, 체지방도 적어야 돼요. 이두 가지가 다 묶여 있을 때의 호리호리 날씬이라고 하는. 네, 제가 그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 소녀시대 윤아 씨. 를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요즘은 이제 배우 김윤아로라고 해야 김윤아씨 맞죠? 네, 배우 이제 윤아인데 그분이 굉장히 날씬해요. 날씬 정말 정말 날 정말 누가 봐도 그어네네 네, 정말 어 뼈에 피부만 붙어 있는 느낌으로 되게 날씬하시죠. 이런 분들 보면은 근육량도 사실은 적고 체지방도 적습니다. 근육이 많아져도 떡대가 커집니다. 네, 골격이 굵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체중하고 체형 관리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운동만 자꾸 하려 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많아지면은 굉장히 날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완전 틀렸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장군감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네, 오늘 라방에 우리 장군감이 참여를 안 하고 계셔가지고 어또 댓글 반응이 적을 것 같은데.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요, 음, 날씬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 본인이 상상하시는 날씬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 우리가 그 체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붓기도 있습니다. 그니까 많이 부으면은 어, 이게 붓는 게뭐 순환의 문제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체형에도 영향이 있어요. 체형. 네. 그래서 어, 체형이 크냐 작냐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붓기라고 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동안에도 막 1kg, 2kg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붓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도 금방 변하지만 은 체형 차이도 되게 빨리 나옵니다 어떤 날은 살이 찐것 같다가 하루 이틀만 지났는데 갑자기 살이 빠진 것 같다 체중도 떨어지고 살이 빠졌다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실제로 어, 체지방이 늘고 줄고 하는 형태의 살찌고 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되게 잘 붙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어서 부피감이 커져 있다가 붓기가 빠지면 부피감이 감소해서 체형도 괜찮아지는 이런 상황들을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체중 변화와 체형 변화가 큰 것은 붓기그 다음에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게 체지방 입니다. 그래서 체지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 네 체지방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좀긴 시간에 걸쳐서 아, 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어색하네. 보통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머리가 조금 쓸려가지고 네 어, 체형이 그 체지방 감량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살을 뺀다, 살을 뺐습니다, 살을 빼셨습니다가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게 아 이걸 이제 기억을 할수 있을까 네 만약에 지금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 2-3kg 정도의 체중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줄어서 2-3kg가 줄었으면요 약간 1주에서 2주 정도까지의 체형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TV에서 보면은 화면 조정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몸도 체형 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kg 정도 떨어질 때는 약한1주에서 2주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요 5, 6kg 정도의 체중이 떨어지면 여자분들은 5, 6kg 정도 살이 빠지면 옷 사이즈가 바뀌거든요 6, 6인 분들이 5 정도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옷 사이즈가 바뀌어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데까지 약한달 정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kg 이상의 체중을 감량을 하셨을 경우에는 감량하신 체중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 적어도 한 달에서 길면 한두달 정도까지의 체형 조정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감량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저 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한 30kg 가까이 빼고 난 다음에 좀 비싸다 싶을 정도의 청바지를 샀는데 아두달 있다가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못못 못 입은 건 아니고요. 어두 달이 두달 후에 봤더니 그옷 자체가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게어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더라.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제 저하고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께 확인을 했던 결과기도 이 해요. 그니까 저하고 이제. 다이어트 하셨던 분들이 뭐 수천 명 이렇게 있으신데 물론 그 수천 명을 전부 다 확인을 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감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 종료 선언이 되신 분들 내지는 그 전에 이제 본인들의 경험에 좀 빗대서 어떠 셨는지를 여쭤봤었을 때에 어, 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된 경험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 체형이 더좋그니까더 날씬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감량을 딱 마무리 를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감량 후에 숙성 기간, 네, 체형 조정 기간, 숙성 기간을 거쳐서 체형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감량 후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 기다린 후에 어, 그때 가서 좀 제대로 된 옷을 사시라 그래서 오늘의 어, 라방 주제가 네, 살을 빼고 옷을 바로 사면 안 되는 이유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나는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나는 살을 안 빼니까 아니면은 살을 다 뺐으니까 괜찮아요 어 이거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미 방송 끄고 다 나갔겠죠 <웃음> 네 이게 어, 중요한 게 반대 방향도 똑같습니다 네 체중이 줄어들 때에도, 어, 체중 줄어드는 시간하고 체형이 바뀌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체중이 늘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늘 때에도 2, 3kg 정도 늘면한 1주,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늘어난 체중에서 한 1, 2주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서 살찐 느낌이 더 나요. 체형이 더, 더, 더 살찐 체형으로 가고요. 5, 6kg 정도 체중이 늘어나신 분들 살이 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난 체중은 5, 6kg가 늘었는데 살은 별로 안찐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살이 확 쪄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어, 10kg 이상 찌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찝니다 네.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할 때에 살이 찔 때에도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육안적으로 어, 체형이 바뀌는지를 관찰을 한다가 되면은 이거는 시간상의 문제가 사실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맞아요라고 답글을 주신 분 댓글을 주신 분은 어찔때그 느낌이 있구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그그 그러니까 실제로 살이 찌거나 빠질 때는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어꼭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하면은 체중하고 체형하고 시간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체중 을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한다고 할 때에 체중을 보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서 외형적으로 내 모습만 보면서 내가 살이 쪘을까 살이 빠졌을까를 관찰하시면은 완전 안 돼요. 네, 절대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하는 거는요. 반드시 체중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게 지금 이제 한번 우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중을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체중을 그 어. 채 이제, 그, 살찐 모습을 거울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체성분 측정하는 걸 가지고 인바디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바디가 원래는 회사 이름이지, 체성분 측정은 아닌데, 그, 인바디, 인바디사에서 만드는 체성, 그, 뭐 저기 뭐지? 그, 체중, 체성분 분석기. 네네. 그, 체지방하고 이렇게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 판매량 1등이래요 그래서 채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아예 인바디가 거의 어 보통 명사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채성분 한다 그러면 인바디를 한다고 그러고 그거를 기계로 측정하지 않고 내가 육안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하는 거를 가지고 눈바디를 한다고 라 그래요 요즘 그런 말도 좀덜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거울을 보면서 내가 체형 측정을 내 눈으로 체형 측정을 하면서 내가 살이 쪘냐 안 쪘냐를 보시면 큰일 납니다. 네, 지금 또 새로 들어오신 분께서 네 웃고 웃고 계시는 네 아, 날씬한 분께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감량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하나의 좀 팁이 있는데. 어, 체중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쪘던 분들 있잖아요. 체지방량,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체지방 기준 한 36%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일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kg 정도, 10kg 정도의 살이 빠지는 동안에 내가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거의 모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우리가 사람, 제, 그러니까 제, 뭐, 제 모습은 제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눈이 내 몸에 익숙해져요. 계속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눈이 구분을 잘못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확 빠져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제 경험이 한 10kg 정도가 빠질 때까지만 해도 그 10kg이 숫자상으로는 떨어지는데, 제 모습을 볼 때에는 저는 어디서 살 빠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석달 동안 10kg 정도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어 놓고 보니까, 딴 사람이야. 네. 제 사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하도 많이 써먹고 있고, 뭐, 저희 오시면, 난 누구, 여긴 어디 막, 아, 여있네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이 사진. 네. 이 사진 10kg이 빠질 때까지 저는 제 모습이 계속 이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한 한 10kg 빠지고 난 다음에 이거 계속 들고 있을까? 어, 10kg이 빠지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때 사진하고 10kg이 빠졌을 때 사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정체기 때에 되게 재밌는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 감량을 하시다가 보면 한 5-6kg 정도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컴플레인 되게 많이 해요 쌤내 살은 왜안 빠지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숫자상으로 분명히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자기 살은 안 빠진대요. 그, 그런 그 분들은 뭐냐면 주변에서 살 빠졌다는 얘기를 안 해준다는 뜻이야. 네, 어,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덜 먹고 내가 돈 써가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아. 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그런 경우에 쌤, 저는 왜 살이 안 빠지죠? 라는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그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체중 변화랑 체형 변화가 시간이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5,6kg 정도가 떨어져서 옷은 줄었지만 은 다른 사람들이 봐줄 정도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 다른 사람들도 유관적으로 저 사람을 관찰했었을 때에 얘가 살이 빠졌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는 어려운 정도의 시간이 아직 시간이 안된 거예요 숙성이 덜 됐다니까? 네. 체형 조정 시간, 화면 조정 시간이 덜 거쳤다는 거고요. 자기 몸이 숙성이 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아직까지 그 시간에 도달을 하지 않았는데, 어, 마음이 급한 거지. <웃음> 빨리 그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어,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그, 제3자가 관찰을 할 때에는 5, 6kg 정도의 체중이 떨어지면은 너 요새 뭔가 좀 달라져 보여.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고요 10kg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어, 너 요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느냐 그러다 얼굴이 해골이 되는 것 같다 고만 빼라 안돼 보인다 병이 걸린 것 같다 등등 오만 가지 얘기들을다 해주게 되는 게 보통은 10kg 정도가 빠지고 한달 정도 지날 때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 요런 이야기들, 이런 요런 이야기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어, 우리가 이제 그 체중이라고 하는 숫자만 보면서 막연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보면 음,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불만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요요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이상한 이제 아무 말대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어, 다이어트가 완전 멘탈 게임이거든요. 완전 심리전이에요. 근데 그 심리전이 자기, 자기하고의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5kg 빠져, 그니까 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5kg만 빠져도 목선이 얇아진다고 하는데, 어, 그 5kg 빠져서 목선이 얇아지는 분들은 체지방 량이 죄송해요. 체지방 비율이 어 32% 미만에 있는 분들의 경우의 이야기 수준이고요 어, 체지방 비율이 한 40% 넘는 분들 이 있잖아요 5kg 빠져 티도 안 나요 아무 티도 안나 되게 슬프죠 예. 자 어쨌든 어, 그네또 이야기는 산으로 갔습니다 어, 아무튼 네, 아, 아, 제가 다이어트 멘탈 게임이다 라는 이야기 하다가 그랬구나 그 다이어트가 심리전인데 음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만요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 포기하고 먹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 그게 또 뭐의 예, 기본적인 그런 심리들인가 봐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되고 조금만 막히면 잘안 되나 봐어 그리고 체중이 막 쭉쭉 쭉쭉 떨어지면 은 너무 즐거워하고 체중이 금방 멈추는 순간부터는 또 멘탈이 털려가지고 내 다이어트는 망했나 봐 포기할 거야 어그리고그 포기한다는 뜻은 이제 먹겠다는 뜻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 체중 변화랑 체형 변화의 차이를 잘 모를 경우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또 작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포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